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3킥 트랩플립 또는 360킥플립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트랩플립은 여러분들께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보면 보드 비디오에서 꼭한 번은 볼수 있는 멋있는 기술인데요 보기에는 엄청 화려하지만 생각보다는 해볼 만한 기술입니다 물론 알리랑 팝샤빗이 될때 얘기입니다 이 기술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360도 팝샤빅 더하기 키플립인데요. 360도 팝샤빅 더하기 키플립이지만 그두개다 못해도 이 트릭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6년 전에 뚝섬에서 보드를 탔었어요. 뚝섬에서 보드 탈때 정말 충격적인 걸 하나 봤어요. 뭐였냐면 그 스케이터가 누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리가 진짜 안 좋은데 3킥을 타더라고요 진짜 놀랬는데 그때 저는 그때 3킥을 타려면 알리 두 장은 넘어야 되고 킥플립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정말 문화 충격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되고 킥플립을 못해도 탈수 있고 그런 기술이니까 부담없이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서 앞에 말을 길게 했습니다 이 기술은 돌아가는 모양은 이렇습니다 구피 스탠스 기준으로 여기에서 탕치고 돌아가기 시작해서 약간의 플립이 먹혀서 요렇게 돌면서 돌아와서 탑니다 자 다시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쓰리킥의 중요 포인트는 뒷발입니다 뒷발. 뒷발이 거의 이 기술의 90%예요. 제 생각에는. 앞발은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킥플립을못 해도 돼요. 3킥을 연습할 때 다들 팝샤빗을 오지게 돌리면서 킥플립을 차려고 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3킥은 3킥이고 킥플립은킥플립이고베리얼킥은베리얼킥이에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머릿속에 그거를 각인시켜야 돼요. 3킥은 킥플립도 아니고 팝샤빅도 아니고 3팝도 아니고 베리얼킥도 아니고 그냥 3킥이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기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치 알리를 연습하다가 노컴플라이를 연습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탠스는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앉았다가 점프를 할때 뒷발을 땅바닥을 깊숙히 이렇게 누르면서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야 됩니다 이 느낌 이 발은 여기 옆 날을 눌러주고요 옆 날을 눌러주고 이 발로 그러면서 이 뒷발은 여기 옆 날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고요 여기에서 뒷발을 깊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점프를 할때이 모양이 되게끔 그러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올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샤빙 느낌과 이렇게 앞쪽으로 보드를 이렇게 보내는 느낌의 중간 정도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앞발로 이 옆날을 누른댔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서 앞발로 눌러주면 이렇게 눌러주면 이게 눌리면서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자 여기서 앉았다가 딱 뛰면 이렇게 내면서 이게 살짝 눌러지면서 이렇게 돌기 시작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압력을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양발을 양발 모두 압력을 주는 거예요 압력을 줬다가 보드를 점프를 할때이 모양으로 알리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팝사비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 모양이 되게끔 하면서 팝사빗를 섞어주는 느낌 이 모양과 팝사빗과 섞어서 이 모양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제 3킥을 어떻게 연습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많은 스케이터께서 3킥을 연습할 때 베리얼 킥플립 많이 돌리기 느낌으로 연습을 합니다 근데 절대 그 느낌이 아닙니다 3킥을 한 번이라도 성공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베리얼 킥 느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3킥을 익히기 위해선 일단 돌리는 간부터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스탠스를 잡고 무작정 보드를 날리는 건데요 날릴 때 몸이 뒤로 빠지거나 뭐 앞으로 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는데 보드는 헤르륵 도는 그런 느낌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뛸때 양발에 압력을 주는 거죠 양발에 압력을 줘서 보드를 누르면서 점프를 위로 뛰고 뒷발은 아래쪽으로 깊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외국 영상 보면 스쿱이라고 하는데요, 스쿱 퍼 올리는 동작 뒷발을 뒷발을 이렇게 한다는 느낌입니다 3킥을 딱 타면 어떤 느낌이냐면 뒷발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앞발로 살짝 누르는 느낌이 나요, 보드를 그래서 한 이쯤 되었을 때 이쯤에서 앞발을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뛸때 앞발을 그냥 이렇게 뻗어주세요 킥플립이 절대 아닙니다 킥플립은 이렇게 차잖아요 킥플립이 아니라 앞발을 그냥 이렇게 뻗어주세요 그리고 뒷발은 퍼올리고 그런 느낌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앞발을 여기에서 이렇게 뻗어준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킥플립을 하게 되면 앞발이 베리얼 킥처럼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요 베리얼 킥처럼 걸리면 요 정도에서 이렇게타야 됩니다 보드가 다돈게 아니라 보드가 다 돌면 여기서 타야 되는데 여기서 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랜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발은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보드가 제대로 돕니다 제가 스리 킥을할때 보드를 최대한 이렇게 많이 세우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많이 세우게 되면 앞발을 이렇게 눌러주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보드가 힘을 많이 받아서 탁 이렇게 잘 돕니다. 근데 뒷발을 약하게 퍼올리면 그러니까 살짝만 밟으면 세게 밟, 세게 이렇게 퍼올려야 되는데 살짝만 하면 이 올라오는 게 약해가지고 앞발이 너무 약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도는 힘이 약해져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양발의 압력을 이용해서 뒷발은 퍼 올리고 앞발은 보드를 점프하는 순간에 살짝 밀어주고 여기를 이 옆에를 그런 느낌을 하는 겁니다 3킥을 처음 타면 넘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도 지금도 3킥 할때 종종 넘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3킥을 타고 나면 랜딩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초보자들이 샤빗을 할때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랜딩이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가슴이 이렇게 앞쪽을 본다는 얘기죠. 랜딩을 할때 가급적이면 한 요쯤이나 요쯤을 보면은 잘탈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뒤로 넘어집니다. 엉덩방을 거나 그래서 스키힐탈때이 어깨가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 그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보드가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스핀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발로 캐치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팝샤빗이랑 똑같아요. 팝샤빗도 앞발로 캐치할 줄 알면 쉽듯이 쓰리킥도 앞발로 캐치를 할줄 알면 좋습니다. 앞발로 캐치를 하고 뒷발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